토스의 페이테크 계열사 토스 페이먼츠는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공식 결제대행 파트너사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위믹스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입니다.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 3.0이라는 자체 메인넷을 구축한 것을 성과로 제시하면서 위믹스 3.0을 전 세계 1등 메인넷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은 PM풍년입니다. 정치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6%네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김동현 관련주인 PM풍년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옵티팜입니다. 제넨바이오 강세 속에 동테마 이종장기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제넨바이오는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했고 옵티팜은 오늘 고가 8.8%네요. 우리나라의 이종 간이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제넨바이오가 진행한 돼지 간 이식 원숭이의 생존 기간이 35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이종간이식 최장 생존 기록인 2 9일을 뛰어넘는 결과입니다. 이 소식으로 이종 장기 이식 분야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옵티팜이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은행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5%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현행 1인당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면서 미국처럼 전체 예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곧발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다음 오토엔입니다. 중고차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9%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정관 변경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3일 열릴 주총에서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 절차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고 하네요. 다음 큐캐피탈입니다. 인수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동전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고가 2.4%입니다. 복수의 전략적 투자자가 큐캐피탈에 접촉해서 큐로 CC 인수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 차임만 천억 이상 기대된다고 하네요. 다음 SMCNC입니다. 카카오 엔터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승리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카카오 엔터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 딥노이드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입니다. 빌게이츠가 AI 발전으로 혜택을 보는 대표적인 분야로 의료와 교육을 꼽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는 의료 AI를 탈피해서 산업, 교육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바 있고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아이스크림 에듀도 인공지능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4%입니다. 구글이 대화형 인공지능 바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이 소식으로 아이스크림 에듀가 구글과 함께 에듀테크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이랜시스입니다 로봇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6%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랜시스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 유일 공급사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텔레칩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7%네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손잡고, 새로운 차량용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텔레칩스가 삼성전자의 8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차세대 자동차 칩세트를 생산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이텍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4% 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리튬 배터리의 용량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전극 소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너지는 국내 유일 LTO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아이텍과 그리너지가 협업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라온텍 입니다 라온텍은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다음달 초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에 디스플레이 초격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라온텍은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글라스의 핵심부품인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상용화한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신화인터텍도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7%입니다. 신화 인터텍의 주력 제품은 LCD용 광학 필름이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아이즈비전, 제4통신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5%입니다. 제4통신사 출연 여부에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사업 진출에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앞둔 기대감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입니다. 마지막 하츠입니다. 공기청정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최악 황사로 공기질 지수가 최악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세계 최초로 환기와 공기청정 기능을 동시에 하는 제품을 출시한 이력이 있는 하트가 부각되었습니다